우리 파타고는 역시 뭐 보컬, 랩, 댄스, 팀업, 마인드, 피까지 모두 같은 대세들이죠. 요즘은 예능, 뮤지컬,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오른쪽부터 한번 네, 포즈를, 네? 네, 오른쪽부터 아. 얼마 전에 또 우리 뮤직비디오가 1억만 뷰를 돌파 했군요. 축하드립니다. 한명만 봐주시고요. 왼쪽 한번리겠습니다 네. 고맙습니다. 우리 생태고 자리에 이동해 주시고요. 이어서 어... 진귀여운 그룹이죠. 예, 어, 내 앨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.